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와 긴급 속보입니다 아크에서 오늘 6시쯤 올린 업데이트 관련 소식인데 이니를 쓰면 안된다고 하네요 이제 드디어 아크에서 이니를 쓰면 이제 밴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영상과 같이 이니는 이런 영상인데 이제 인위를 쓰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인위를 적용한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인위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새로운 방법으로 막 우회를 해 가지고 인위를 뭐 새로 적용하는 방법도 뭐 외국 유튜버들이 만들고 뭐 올리고는 있는데 그걸 쓰면 이제 밴이 될수 있다고 하니 많이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니가 많이 좋긴 했는데 이게 어차피 프로그램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좀 그렇죠 근데 왜 하필 이런걸 먼저 건들지 핵이나 그런걸 좀 먼저 건들지 원래 예전부터 뭐이위를 쓰면 뭐 밴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뭐이위로뭐 뭐 esp 이니도 막 그런 것들도 막 생기고 막 별의별 뭐 이상한 이위들이좀 많이 생겨가지고 어이 아크에서 많이 결심을 한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아싸리 그냥 이위를 아예 막아버리자 그러니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